어, 자, 우리가 이번에 창업박람회를 오게 된 이유가 4월 21일, 21일부터 23일 날 우리가 이제 와로샐러드가 창업박람회에 참여를 하기 전에 사전 탑, 답사로 지금 어, 제일 창업박람회 부산에 왔습니다. 그현장에 그, 그 이제 다양한 브랜드들의 부스를 한번 확인해보고 저희 와로샐러드 부스를 4월달에 어떻게 꾸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현장 등록하래. 일단 아니야, 아니, 현장 등록하래. 여기 뭐, 요거요거 이거, 요거, 이걸로 요거, qr 코드, 음, 카카오톡접 사진 찍어서 qr 코드 등록해. 현장 등록해야 매표소 5,000원 해서 이수 있나봐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됐어? 이거 됐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찍어 이제이는 오늘 찍기만 하면 돼. 오케이아 이거 이 너, 이거 이 그러니까 안쪽으로 넣어서 <웃음> 아 약간 대충대충? 대충대충 아닙니다 이런 배너도 우리가 세울 수 있나? 아 그럴까요? 있어요 있어있요 그렇죠? 이면 우리 어떤 형태가야 이런 거? 어 이런 부인데 이게 한 공간일까? 부스가 그냥 이런 거야. 어. 어디? 저거 자료나 이런 것들 받을 수 있으면 좀 받아보자. 여기 이런 게 있어. 그니까. 이건 어디야? 너무 신기한데? 와 이건 진짜 처음이다. 아이주세 이게 가정용 육조 이건 뭐 와이블 블랙 핫도그네. 블랙 핫도그. 와이블다 음. 다이. 배너를 이렇게 다 해놓는 게 좋고. 음, 내, 난내 맞지? 그니까. 이런 걸로 잘 찍어야 될것 같아. 엉시라 이거 다 모형인가? 그렇지. 아, 너 챙긴다. 이거 최대한, 최대한 이거 챙길 수 있으면 챙겨봐. 알았지? 그니저희수저가 맞게 맞게 맞게 맞게 맞게 맞게 맞게 맞게 맞게 맞게 맞게 맞게 맞게 맞게 맞게 면게 맞게 맞게 맞게 맞게 맞게 맞게 맞게 맞 맞게 맞 맞게 맞게 맞게 맞게 맞게 맞게 맞게 맞게 이게 맞게 맞게 맞게 맞 이런 키호스들은 뭘까? 얼마 사진, 사진, 0 저거는 2개 부스 정도 될것 같은데? 천수 씨 인테도 총 맞은데? 왜 이렇게 인기 커피 드시나? 나와 우리랑 비슷한 거지, 그죠? 자동이야? 자동이야? 아니, 버튼 있는 거 보면, 버튼 있는 거 보면 자동은 아닌 것 같아. 이런 것도, 포메커튼 이런 것도 잘 꾸며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생산이야. 아. 어. 청주 맛집이라는데? 청주라고? 어. 잘 꾸며져 있다. 네, 여러분들. 어 저희가 이제 부산 창업 박람회를 다녀왔고요어 부산 박람회를 다녀와서 이렇게 거의 모든 부스의 자료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브랜드들을 어, 확인을 했고 자료도 어, 받아보고 상담도 받아봤는데요 어 이번 부산 창업 박람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4월 21일부터 23일날 참여하는 어, 2022년 제31회 부산 창업박람회 준비를 한번 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저희 와로샐러드가 부산 창업박람회 준비를 어떻게 하고 실제로 박람회 참여를 하, 한 이런 현장의 모습들을 다 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